Thank you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난빨난라난라난라난라난라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너무 오고오조차는그 순간에 날씨가 너무 좋아. 더사아도 이때와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고 물이 내려앉아. 야구도 뿔쳐너넉다한 빛이 되게. 두파두파두파두 가슴 고모. 낮추다 병이 가와 요마자요 나는. We'll b h 바무 림프 속지눈별이아래소리 잡아 널바라보눈나이 떨림다 보면 안될 똑같은 이 느낌에 내맘 실어 보내 시원한 바람 부는 건 더위에 꽂자니 네 알고 와 그대와 있으면 가 좋아. 来来来来来來来<音楽><音楽><音楽><音楽><音楽>